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원형견출지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를 하려고 해요. 오늘 필요한 재료는 그래서 이 원형견출지랑 따란이 형광펜들입니다. 이 형광펜들을 이용해서 원형견출지를 좀 색다른 느낌으로 리폼이라고 해야되나? 아무튼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정도로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법은 엄청 엄청 엄청 간단해요 일단 이런 비닐이 하나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무 색상이나 이 형광펜으로 막 그거 줍니다 아 이게 뒤에 배경이 검은색이라 잘안 보이는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색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물을 조금 떨어뜨려 줄거예요 물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방울방울 떨어뜨려 주고 이 위에 이 원형 스티커를 이대로 올려줄게요 뛰면 이런 식으로 오 약간 이거 되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몽환적인 컬러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말리고 또 사용을 할 건데 일단 한쪽에 두고 다음 작업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음. 이것도 이런 느낌으로 색이 입혀졌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해 놨던 거를 그대로 말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젖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전 드라이기를 가져와서 말리도록 할게요. 좀 깔끔하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이 겉면을 이 외곽을 띄워줄게요. 이렇게 이 원형 스티커들을 사용해서 요것들을 사용해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색이 너무 예쁘게 됐다. 굉장히 몽환적으로 된것 같아요. 몽환적인 느낌으로 오늘 사용할 숙지를 꺼내고, 오늘은 이 편지지를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. 아 <목소리나> 음 <sus> 스프링 노트에서 뜯어낸 느낌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는 어디 도대는 될까요? 약간 흠 음. 크라트를 어디서 도태는 될까요?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레이어드 되는 그런 느낌이 좋을 것 같은데? 이, 이런, 이런 이 느낌, 약간 이 배경? 웃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여기 하나 붙여주고 식물 음 약간 이런 느낌은 겹치고 오 이런 것도 괜찮다 그렇죠 약간 이런 초록 오 예쁘니까 이거 붙일게요 오 굉장히 예쁘구만 요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로로로로로 이정도 붙이면 되겠지? 이렇게 어 예뻐 아이고 세상에 너무 예쁘네 붙이고 이 위에 스탬프 제가 찍어 보도록 할게요 원양 스티커를 붙여줬고 이 위에 스탬프를 찍을 거예요 스탬프는 그냥 뭐 여러분 찍고 싶은 거 아무거나 날짜를 찍어도 되고 아니면 뭐 단어 같은 거? 요일을 찍어도 되고 저는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줄게요 이 하고 이제 요 위쪽에 오늘의 일기를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다이어리를 간단히 써줬고 이제 다시 끼우도록 할게요 짜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원형 견출지를 사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꾸며봤어요. 이렇게 형광펜을 이용해서 컬러링도 새로 해보고. 여러분들도 이 기본 템을 사실 쓰다 보면 질리기 굉장히 쉽거든요. 근데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면 더욱 풍성하고 알찬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으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더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조만간 바로 곧 돌아올게요. 안녕, 바이.